주식회사 알직 테크놀로지가 만든 세계 최고를 추구하는 화학 강화유리 이지스글라스입니다 화학 강화유리 5mm 테스트입니다. 손을 소화시 먹으라 화학 강화 유리 5mm 3m 테스트입니다 <웃음> 화 강화 유리 5mm, 4m 둘, 테스트입니다. 둘, 둘, 화학 강화 유리 5mm, 5m 테스트입니다. 네, 하겠습니다. 하나, 둘, 셋! 화강 유리 3mm 테스트입니다. 각강화 유리 3mm, 3m 테스트입니다. 화 강화 유리 3mm, 3.5m 테스트입니다. 화학 강화 유리 3mm, 4m 테스트입니다. 어, 깨지면. 깨지면. 아, 학 강화 강화 유리 3mm 5m 테스트입니다. 아, 이런... 일반 강화 유리 5mm 테스트입니다. 네. 확인 주세요. 일반 강과유리 5mm, 1m 테스트입니다. 일반 강디 유리 5m, 1.5m 테스트입니다. 일반 강화유리 5mm, 2m 테스트입니다. 하나, 둘, 셋. 일반 강화유리 5mm, 3m 테스트입니다. 이지스글라스는 파손시 입자가 폭발 분산되지 않습니다. 이지스글라스는 강화 처리 후에도 자유로운 가분에 닿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반 강화 유리는 파손시 폭발 분산됩니다.